마, 가는 널볼 수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터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내가 항상 내가 먼저 나가는데 노래가 먼저 나가서 음, 날 떠나지 오늘 그 주제가 그거예요 날 떠나지마 어, 날 떠나지마 어, 지금 어, 그 사람의 마음, 마음이 어떨까 떠나는 마음이 어떨지 궁금하지 않나요? 나 진짜 궁금해 솔직히 제일 궁금내 마음은 내가 알잖아 어떤 마음인지 근데 상대방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어. 우리가 이별을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의 오만 가지 행동이나 그 사람의 손짓, 몸짓, 표정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잖아 그래도 나를 사랑했을 거야 사랑한다 안한다 사랑한다 안한다 이거 저기 뭐 이거 여러분 이거 해요 아직도? 어 나는 그거 한다 <웃음> 뭘로 <웃음> 하냐고요 어, 밥 먹는다 안 먹는다 밥 먹는다 안 먹는다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꾹 어, 참는다 뭐 이런 거아무튼 아, 음, 그래요 자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다 고르셨나요 그럼 오늘 걸 1번로 으 할까 오늘은 이거 1번으로 해볼까요? 네,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떠나지 마. 지금 그 사람, 왠애견이었고요 <웃음> 어, 떠나지 말라는데, 이, 이, 떠나지 마. 이러면, 응. 가자. 뭐야 이게. 하면서 가지. 어, 떠나지 마. 이래야지 안 가지. 음, 여기는 진짜 떠났네. 음, 왜 떠났을까? 이게 여러분의 마음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일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음,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지? 음, 여러분 이렇게 매달렸어요? 혹시? 음, 이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매달렸는데,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지부동 요지부동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요지부동이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뭐왜왜 왜 그러긴 왜 그래, 음, 사랑에 속고 정에 울고 막 이러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상대방이 정리하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음. 환승의 느낌이 나기는 나. 음 여자가 요물이다라고 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섰을 적에 완고하게 돌아섰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왕, 그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그때 그 당시에는 안 들어왔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뭘 조금 모르는 게 아닌가 음 뭘 몰라. 왜냐면 그 다자보는 거기에다가는 밥을 안 주잖아요. 어? 근데 반드시 그게 남자만 그러란법 있나? 그렇잖아 남자든 여자든 그래요 헌신하면 헌신적 된다는 게 여자만 요즘은 여자만 그렇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매달리는 사람 어, 매력 없어 그러니까 나쁜 여자 나쁜 남자가 음 인기가 있는 거라라는 거야 물론 결혼해서 사는 데는 착한 여자가 좋지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성실한 남자 성실한 여자 근데 그거 매력 없잖아 연애할 때는 누가 연애할 때 그렇게 하기를 원해 물론 음 물론 그런 걸 갖다 원하고 그렇게 무난하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 설레임, 그 쪼임, 어, 그걸 즐기는 거다. 연애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다. 어, 왜냐하면은 설레임이나 쪼임 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 관심이 그다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오랜 친구이자 친구는 친구인데 뭔가 어, 그 좀. 친구는 친구인데 살짝 마음이 친구하고 연인 사이로 쭉 오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 어, 매력을 못해 꼭 중간에 나쁜 남자 만나서 울고 나쁜 년 만나서 울고 그 나중에는 그 친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가지마 철수야 막 이러잖아 그게 다왜 그랬어요 나쁜 남자 증후군이라는 거야 어, 나쁜 여자 증후군 이거 어. 그러니까 이거 <웃음> 그런데 걸린다라는 거죠 여기는요 그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보기도 참 애매해. 어,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아까도 초장에 그랬잖아. 요물을 만났다고. 어, 나쁜 여자한테 걸렸다라고 봐요. 음, 나쁜 여자한테 걸려서 이 사람이 어떠한 평정심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보는데. 음,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좀 처음에는요, 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저기, 막, 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선은 지키려고 했어. 어. 금은 안 밟으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금 밟을 거야 라고 금 밟는 사람이 어디 겠냐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금을 갖다가 요 밟는 게 쉽겠어요. 안 밟는 게 쉽겠어요. 응. 어.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밟을 수도 있지 선생님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운전하시는 을 분들 알 거야 선안 밟고 갈수 있으면 좋죠 그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선을 밟기도 한단 말이야. 한번 밟기가 어렵지. 두 번, 세번 밟아봐. 나중엔 자유자재로 밟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 연애도 마찬가지라는 연애도 운전이에요. 사랑 운전. 음, 사랑의 운전자.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왜? 뭐만 안 한다? 어, 중앙선 침범만 안 하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야. 사랑도 똑같다라고 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랬겠냐? 그건 아니다. 싶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유자재로 그렇게 선을 넘나들어도 중앙선은 안 넘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아이 이 성서에도 있어요 어, 선 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것도 그것도 장담하면 안돼 특히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오늘 이렇고 내일 저렇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는게 사람의 마음이야 선생님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지만 사람만큼 유혹에 약한 사람 없다 욕, 욕에 욕 약해 욕 그게 뭐야 성욕 식욕 뭐 이런 거 있잖아 성취욕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답시고 서 맨날 다이어트가 성공합디까 남자도 마찬가지야 내 여자만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게 됩디까 어? 물욕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써 음. 그럼 선생님 진정한 사랑은 없는 건가 또 그렇다고 또볼 수도 없지 그 유혹을 다 이기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우린뭐해 박수 쳐지잖아오 대단해 와 진짜 인간 승리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응. 그냥 여기저기 선을 넘나들면서 응. 가끔 중앙선 침범 맺고 사고도 나고서 어, 서로 다치고 스크라치 내고서 헤어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인생이요 정도로만 가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야 어, 정도로만 가기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었냐라고, 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이, 저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 많은 어, 이 사람이 적당히 하고서 돌아올 생각은 처음에는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라는 거야. 어, 누가 양다리를 계획하고, 양다리를 하고, 누가 환승을 계획하고, 환승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은. 그냥 그것은 아니에요. 요포포컵 나왔잖아. 어. 포 컵은 이거 안 들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컵은 마음이거든. 어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줬다면 지금은 안 들어준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어 지금 안 들어주는 거야. 전엔 들어줬었는데. 그럼 전에는 뭐야? 좋아했었다라고, 그, 이, 여, 이 카드를 갖다가, 이거 카드, 이거 이런 거 보고서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 역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정말 싫어서 안 들었겠냐.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든 여자든요, 그 진짜 프로가 아닌 이상에, 진짜 얘한테 뭐 빼먹을 게 있다. 어, 얘를 갖다 울고 먹어야겠다. 뺏겨 먹어야겠다. 먹튀하지 않을 심산이면은요,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못 만난다라는 거야. 음. 진짜 마음에 없는 사람까지도 만날 수 있는 사람 뭐야 프로꾼이라는 거지 어. 프로 이선생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없으면 못 만난다 라고 봐야 돼 남자든 여자든 아무튼 그래서 사랑했냐 안 했냐 라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한때는 사랑했었다라고 봐요 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포카드가 뜰 수가 없어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럼 사랑하지 않았는데 포카드 저기, 뭐 저기 뭐야 그러면은 그럼 어, 사랑하지 않았는데 뜨는 거는 뭐야 그럼 소드가 뜨지 사기치는 거 어, 속이는 거 뜬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포카드가 떴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뜻도 반증이 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그 사람 그 카드 보시는 분들은요 단면만 보지 말라라는 거야. 카드에 카드에는요 사람도 양면성이 있잖아. 이 카드도 양면성이 있어요.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그, 그 저기 좌좌측인지 우측인지를 갖다가 구별해 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거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좌측으로 기울었는지 우측으로 기울었는지 그거 갖다가 체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타로를 보고 있다라는 거지. 음그그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도 내 사랑을 부정받고 싶지는 않거든. 어. 그 누구도 자기 사랑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는 같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는요, 진짜 계획이 없이 갑자기 헤어진 거예요. 어. 게임 체인저가 갑자기 됐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요, 쌍방이 다, 어, 이 사람은 몸복이지? 왜요라고 한다면은, 여기는요, 쌍방이 다잘 맞았던 것 같아. 음. t h a t s a o u 어떤 스타일이나, 어, 어떤 멘탈이나 이런 게다잘 맞았지 않았나. 어, 그럼 다잘 맞았는데, 그, 그, 저기, 뭐, 구간이 명간이라라고 하잖아. 그건 옛날 말이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나이가 들, 나이가 들든, 나이가 안 들든, 남자들은 뭘 원한다? 어, 새로운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은요, 새로운 걸 쫓아가. 왜? 나한테선 더 이상의 매력을 갖다 발견할 수 없거든. 이사람하고도 여러분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맞아, 어 케미가 맞다라고 봐요. 케미가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케미가 맞는데 여러분 뭐야 이미 다 알아. 근데 케미가 맞아도 걔는 다 몰라. 호기심을 누구한테 더 많이 가져, 그럼 그 사람이다라는 거지. 나한테는 뭐야 호기심이 없어. 어, 이미 알다 알잖아. 어, 오른쪽 엉덩이에서 손가락에서 몇 번째 마디쯤에 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짝다 알아. 음. 그렇었기 때문에 어, 이 저기만 새로운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월등하다 그러면 절대 뺏길 일이 없지. 그렇지만 여기는요 케메가 둘다잘 맞아. 케메가 둘다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어, 진짜 박 빙이었다라고 봐요. 어, 박빙이었다. 이 사람도 고민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너무 힘들었고, 이, 이게 이 솔직히 아슬아슬한 생활이잖아. 어, 이, 저기 막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이거는 여기 통하지 않아. 이 사람도 힘들었다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 저, 저기 막 결국은 환승을 하게 된 거라는 거지. 어, 그러고, 이 여자가 쪽. 꿈 여우 같은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개짤라, 개짤라 그랬던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처음에는요, 다 수용을 해줬어요. 어, 어, 수용을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어, 딱, 익숙해질, 익숙해져가지고, 자기한테 중독이 됐을 적에 걔 잘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 로봇처럼 조종이 된 거지. 띵, 띵, 띵, 띵, 띵, 가서 자른 거지. 음, 그랬다라는 거야. 처음부터는, 어, 자를 마음에, 어,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고, 막. 음,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도리, 박힌 돌을 뽑을 때는요, 삽 시간에 뽑든지, 어, 정신을 갖다가 차릴 기회를 주지 않든지 아니면 어, 서서히 가랑비에 옷을 옷 어, 옷이 젖듯이 그렇게 뽑아내든지 여기는요 서서히 어, 쪼여오면서 어, 완전히 내가 이 사람한테 다 물들었다 젖어들었다 생각했을 적에 확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조금 여러분. 배신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지 왜 저기 막 그래도 이 여기에 양다리는요 와참 음, 양다리 잘거쳤다 이거 진짜 이게 처음 해본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네 음아 <웃음> 진짜로요 아 진짜로 어, 보통 이렇게 되면은요 잘 걸리거든. 응, 음, 걸리는데, 이, 진짜, 이거 걸릴 때까지 이게 뭘, 뭡니까? 어, 이 사람이요. 어, 여러분은 그런 거야. 야, 니가 이렇게 하려고 나한테 그 수많은 말들, 그 달달한 말들을 갖다가 뽑아내면서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배신감 음아음아 하다라는 거예요. 어, 이럴려고 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이럴려고? 야이개 응, 개 새끼야 막 이러는 거지 어, 여기서 욕 나간다 진짜로 어 그랬던 거예요 어, 이럴려고 네가 그 달콤한 말을 다쏟아내서 그녀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진짜, 진짜. 한잔 마십시다 어, 코, 커피 커피 커피를 콜라병에다 탔어 음. 여러분도요 어, 커피를 갖다가 콜라병에다 넣고 타보세요 자, 잘 타진다 음. <웃음> <웃음> 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입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런 게는 있어 왜, 왜 근데 왜날 떠나지 마냐 라고 한다라면요 이게 정 때문인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음. 그 이 사람은 차곡차곡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갑자기 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매달려 볼 수도 있는 거지. 날 떠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이 너는 준비했잖아. 나한테도 준비할 시간은 줘. 최소한 나한테도 이별을 받아들일 시간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런데 왜날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요. 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리워질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는. 선생님 그런가요? 어, 여기는 조금 지우기 힘들어. 음, 왜 그러냐라면 아까 내가 케미가 맞았다 그랬잖아. 어, 케미가 맞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날 떠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올 만해. 어, 여기는 그럴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힘들 었다라고 싶어요. 끝난 건 알겠지만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 사랑이 나한테 등을 돌린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떠나지 마라고 그런 얘기를 할, 하는 것 같아 음, 너와 나의 수많은 기억을 갖다 생각해 어, 너와 나의 나눴던 수많은 감정들을 생각해 어, 그걸 갖다가 이제여서 저버릴, 저버릴 수 있겠니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돌아오면 용서해 줄것 같은데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음, 저기 막 만약에 돌아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용서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냥 내가 한 지나가는 어 지나가는 바람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봐줄게. 그러니까 우리 그.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경기하지 마세요. 어, 저, 거기, 거기, 그, 그, 그, 그 여, 여, 여러분, <웃음> 경기하는 사람 있어, 지금. <웃음> 마시던 물 토해내면서, 땅을 치면서, 선생님, 그럴리가요! 라고 하는데, 사람 일은 장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어. 음난 그렇게 봐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믿더라도요. 침은 뱉지 말라라는 거야. 음. 사람 일은 몰라 어떻게 될지. 유종의 미를 거둬라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이 도움이 되면 뭘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끝나면 끝날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도 악감정이란게 쌓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갖다 사랑하게 됐을 적에 이 사람을 열받아? 그러면 여, 너, 여러분에 대한 나쁜 말을 갖다가 막 해대고 있을 수 있다라는거야 의도적으로 어. 사람이요 그런거 있다 의도적인걸 알더라도 아알 어, 자기가 괜찮아 나 그런거 신경 안써 그렇다 하지만 마음에 그게 남아 좋을때는 괜찮지요 나쁠때는 아 걔가 그랬던거 괜히 그랬던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 그때 그 감정에 취해서. 그거는 요 조금 어, 나를 위해서 손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까지 다 품어줄 수는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어, 내가 나쁜 입에서 쌍욕이 나가. 어, 쌍욕이 나가려고 하더라도 꼭 참고. 어. 집에 가갖고 어, 진짜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러라 아니 냄비 속에 서 냄비에다가 얼굴을 어, 틀어 붙고서 그 냄비 안에다가 욕을 하던가 어, 그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 저기 막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겠다 누구를 위해서 어그 새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연놈을 위해서 하는 라게 아니야 어, 나를 위해서 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한테 단호하고 냉정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사람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이 이 사람이 지금 어, 같이 가는 이이 이, 이, 저기 막그 사람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야. 왜냐면 이사람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고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자기 마음을 잘 모르고서 그렇게 가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재회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요. 은 재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은 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게 재해가 아니고 이게 그 사람하고 가는 거다라고 가정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어떠한 그리움과 그여러분에다고 헤어진 이 사람도 아픔이 있어요 쉽게 헤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양쪽 다 케미가 맞았다 그랬잖아 케미가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쉽게 놓고 가는 게아니라면 가면서도 계속 어, 마음이 쓰이고 아프고 아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다 하면서도 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도 간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재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재해해 가지고는 한동안 이 기억 때문에 힘들 수 있어 쌍방이다 어, 그 기억을 지우려고 애쓸 수 있어요 어, 왜냐면 상처가 났잖아 어, 아직 그 내가 맨날 이 상처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어 그렇다라는 거야 아플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극복을 하겠다 어,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재회를 하면 괜찮나요라고 본다면은요 여기는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결별이 아니야 비록 몸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서 놓이는 데 시간이 좀 걸려 음 그래서 재회가 가능할까요라고 본다면은. 어 템퍼런스가 떠가지고 아,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볼 수는 없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완전히 재해라고 뜨기질 않았어 재해라고 뜨려고 한다면요 은 몇몇 가지 조건을 갖다가 더 갖춰야 돼요 어. 그러면 아예 가능성이 없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랬잖아 템퍼런스가 떠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어. 좀 기다려봐라 어, 조금 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그 사람과는 영혼이 통해 있어요 있어. 응. 그 어. 사람. 여러분이 지금 날 떠나지 마라는 이걸 갖다가 뒤져보고 있다라고 하면요. 은그 사람이, 여러,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 본능적으로 어떤 촉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일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아직 그쪽하고 정은 들떨어졌어. 음. 근데 이 상태는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더 두고 보라라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힘들다라는 것은요, 어, 힘들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내가 생각이 날 수도 있다라는 뜻도 반증이 되니까, 저 사람의 두, 이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그 여자도 그렇게 재정 그 여자가 그렇게 제정신은 아니지 싶어. 음, 그 여자의 어떠한 그 정신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한번 조금 지켜보라라는 거야. 음, 그래서 아마 질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그 여자한테 질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만약에 온다라고 한편은 올 가능성이 있, 있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려 보라라는 거지.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끝났다. 안 온다. 그러면은 끝났어요. 라고 내가 딱 확실하게 대답해 줄 텐데. 카드에서는 희미하게나마 불빛이 비쳐. 음, 자, 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어, 벌써 22분이나 됐어. 어, 세상에. <웃음> 저는 내일이 제게에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이번 패드를 뽑아주신 분, 날 떠나지 마.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어디 봅시다. 그 사람의 마음. 음, 예, 뭐, 막 대단한, 막 대단한.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고집은 비쳐진다 라고 봐요. 응.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조금 멘탈이 어리다. 여러분이 힘들었겠다. 이게 응. 이게 한 이게 진짜 <웃음> 아 왜요? 라고 웃는다고 하, 왜, 왜요? 왜 라고 한다면 아 이거 진짜 옛날 같았으면 이거 때려서라도 어떻게 <웃음> 아 진짜 떼찌떼찌 어, 왜 철이 아직 안 났어 선생님 그 사람 나이가 40인데요 50인데요 60인데요 상관없어요 음. 20 20살이면은 20살이어서 철이 안난 거고 뭘 모르잖아. 응. 30살이면 결혼할 나이가 다 됐는데도 철이 없어. 어, 40이면은 내일모레면 진짜 지천명인데도 철이 없고 어, 50이면 지천명인데도 내 저기 내일모레 환갑인데도 철이 없어. <웃음> <웃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순수해서 그렇지 근데 선생님 순수하면 뭐야 어, 순수요 그 새끼 거짓말 잘해 요 순수하니까 거짓말도 잘하는 거야 <웃음> 무슨 거짓말 어, 금방 들통난 거짓말 <웃음> 사람이요 하루에 거짓말 한번 안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나 어, 거짓말 타고 살지 어떻 봅시다 음. 여기는요. 어, 이, 여러분 왜이 사람 내려놓지 못해? 어, 왜날 떠나지 마요? 어, 저기 막 어리, 어리잖아. 어리 <웃음>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 어, 행동하는 게 어려워. 어, 행동하는 게 어리고 투덜, 투덜, 투덜이에다가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노? 그런데도 뭐야? 어,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맛있는 뭐 계란찜을 좋아해 계란찜 막 쉽게 그냥 어, 저기 뭐야 그 생선알 생선알 집어넣고서 막 쉽게 해줘. 그냥 버섯 송송송송 썰어놓고쫙 해주면은 착해. 하면서 응. 사랑해, 사랑해 하는 고재미에, 어, 그런 맛이 있다, 이 친구는. 음. 그러면서 또, 또,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털어졌다. 남자인데도, 어. 여, 자라 여자라도 마찬가지야. 금방 털어졌다, 금방 풀리고, 어. 아이스크림 하나에 헤헤거리고. 그, 그, 런 것이 있어이 친구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힘들, 귀엽거든. 귀엽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야. 귀여움은 뭐해, 뭐해요, 어. 저기만 뭐, 뭘 갖다가 진짜 그런 거는 있어. 그그 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어, 그런 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갖다가 이렇게 해도 작심삼일 어 그런 거 어, 오래가지 않고 지문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요. 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라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애매모호하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돼대책 어. 없을 수도 있고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나는 더 이상 나, 나한테 나막 이래라 저래라 나를 갖다가 어, 나한테 목줄을 매놓고 날 갖다가 어, 막 어, 사육시키는 그런 건 이제 지쳤어 라고 하다가도 그게 그립다 이게 이게 이게 뭡니까 어, 어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떠나서 뭔가를 해봐도 딱히 그냥 잘되는 거 하나 없고 어, 그렇다 보니까 뭐긴 뭐야 저기 막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안 어, 없지는 않아요 이 친구는. 음왜 그러냐 나 그랬잖아 혼자 나가서 살아보니까 세상은 노골노골하지가 녹록하지가 않다라고 봐. 음,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고 자기가 너무 철딱선이 없다는 것 같다가 스스로 어,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음이 사람은 있다.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런 거지 철딱선이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요 뭐안 듣는다 싶어 뭐이 사람이 뭘안 듣는다 싶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잔잔한 것들 어, 그런 거 해주면서 일러 일러 일러 일러 뭐 온다라는 거야. 어. 막, 진짜, 나, 안 해! 싫어! 세상 없어도 안에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야. 어느 정도 조건을 갖다가 딱 맞춰주면, 헤헤? 대헷! 아, 그잖아. 대헷! 그러고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그런 식으로 사육을 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 집사들이 교육시킬 때 먹을 거를, 어, 개, 개, 개껌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주면서, 어, 교육시키듯이, 그러면 좋아가지고, 손, 그러면 손 내밀고 이러잖아. 그, 개껌 없으면 손안 내물지만, 개껌을 좀 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아서 그런 식으로 사육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 이게 그래. 이 쌍방에 힘든 거다. 사육하는 사람이나 사육 당하는 사람이나. 아이, 더럽고 치사했고, 그거 하면서 그, 어, 그걸 시키냐? 어, 어, 야, 진짜, 진짜 쿨하지 못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걸. 음. 그래서, 이 사람은, 호기심을 자극해줘야지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가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처럼 자기를 갖다 그렇게 잘 알아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해준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 음, 여러분들이 그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웃음> 음,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 약간 철없는 그런 마음이 보여.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사람 성격상 어떤 연락이나 어떤 재수치어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음, 뭐, 자기가 뭐 왔다 갔다는 뭐 어떤 흔적도 남겼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문자를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어울리는데 딱 가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 음, 뭐 이런 거. 어? 우연히 세 번이면 피연이 됐는데, 자기야, 나는 하늘이 여, 여, 아, 어, 저기 이어진 붉은 실 띵동, 뭐 이렇다든가. <웃음> 아무튼 왜 그러냐 라면 용서해주길 바래. 어, 나는 네가 나를 좀 용서해주고 나를 다시 받아주길 바래라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여러분이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좀좀 좀 봐주지.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니고, 그냥 좀철딱선이 없는 것 뿐이고, 그냥 해맑은 것 뿐이고, 그냥 어, 돈을 좀 조금 잘 쓰는 것 뿐이고 이 사람 뭐 홈쇼핑 같은 거 잘해요 음. 그럴 수도 있어. 음, 그리고 그뭐좀 나가서 활동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좀 인터넷 상에서 요즘에 그렇잖아 핸드폰 손에 끼고서 안 놓다는 거 같은가 여 여자 친구 1년 없어도 살아도 핸드폰 손에서 없어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 핸드폰족들. 음, 그렇듯이 이 사람이 관심사가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취향이고 기호가 그런 거였는데 여자들은 솔직히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지. 응. 그렇지만 은요 남자들은 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절대 나만 안 바라본다. 응. 젊은 친구들 이거 잡으려고 안 잡혀.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개껌 하나씩 주면서 극장 가자 개껌 하나씩 주면서 응. 그러니까 이래야지 된다라는 거야. 언제까지 개껌을 줘야 돼. 늙어 죽을 때까지 줘야지 개껌은. 7 0대서도 자기야 이거 주면은 저기만. <웃음> 개껌 주면서, 어, 양노원에게서 김씨 할머니랑 얘기할 수 있는 쿠폰 하나 줄게. 그러면 아싸! 자기 뭐가 필요해! 그러면, 어 나가서 오이 좀 뽑아. 뭐 이럴 수도 있지. 어 오이가 아니 감자 좀캐어뭐 이럴 수도 있지. 어, 그런 거예요. 개껌은 항상 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 안 주면 안 해. 응. 저희 여러분 저기 젊은 친구들 어, (20대) 1 어, 0대 후반 (20대) 초반 남자가요 어, 좋은 남자 따로 있을 것 같죠 아니야 예, 남자는요 여자에 의해서 완성이 돼. 여, 여,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나쁜 년만 트립다 만나면요 어, 사기꾼데 물론 천성이 사기꾼인 인간도 있어 그렇지만 나쁜 여자, 트립다, 어, 다, 나쁜 여자 트립다 만나면 마음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를 갖다가 초장에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니까 이 사람이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어, 개껌으로 된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어뭐이 사람이 직업만 괜찮, 자기 밥벌이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요 뭐 나쁘진 않지 않겠나.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 응, 어, 손하는 재미 <웃음> 그런 재미는 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그 권위적이고 막어 꼰대 있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제가 제 친구 중에서도요 어, 남 남자가 그뭐 잘못하면은 한 시간을 갖다가 앉혀놓고서 어, 설교를 한대. 그 재미없는 어조로 무슨 어조인 줄 알죠? 어, 교수 같은 어조로 어뭐 찾아 찾아 찾아가면서도 지금 내말안 듣고 있지. 어 저기 말 무슨 무슨 기록에 보면은 너의 심리행동 분석이 어떻게 나와.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네 생각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 네가 이럴 곳수도 아니라고 할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어, 짜증나, 진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응. 음, 그리고 자기 거는 그냥 삐까번쩍하게 하면서, 내 여자 거는 뭐하지, 어, 저, 저, 저 저기, 뭐, 시장에서 만 원짜리 한장 사자주는 사람도 허다해, 어, 응. 음, 그래도 이 친구는요, 돈 있으면 여러분한테 쓰잖아. 돈 있으면 써요?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응. 어, 돈 있으면은 펑펑 써. 어, 기분 파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물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가 돼서 경제적인 활동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철이 될 때까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야이 인간 때문에 진짜 하루에도 열두 번씩 천당같이 오고 왔다 갔다 해요 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바람기가 대단하다 뭐 이러지는 않다라고 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 정도로 대범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봐. 음, 막, 계획적으로, 막, 어, 사기를 치고, 계획적으로 내 여자 뒤통수를 치고,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어떠한, 그 경제적으로, 그런 걸가 단단한 사람을 원한다라고 하면요, 은 거기에 맞는, 어떠한 스트레스도 여러분들이 수용할, 어,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이나 직장적인 자기 아까린 비, 부분에 있어서 미숙할 수가 있어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아,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 이 사람이 지, 저기 막이그그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또 어떠한 카리스마나 남성다운 뭐 이런 거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악랄하거나 어, 여자 뒤청수를 갖다가 친다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개요 뭐뭐 어쩌어요 어쩌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 아직 경제적인 관념이 없다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조금 엄마 같은 여친이 돼야 돼. 제가 늘 그래요. 여자는, 여자는 엄마가 되지 말고 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여자 엄마? <웃음> 엄마는 엄만 엄마인데 섹시한 여자 엄마? <웃음> 그게 그 돼야 된다라는 거야. 좀 가르쳐줘야지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 생기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될것 같아. 무슨 뭐,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을 그냥 가르쳐가지고 조금 더 가르쳐서 가능성을 갖다가 타진해 보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쫑을 내던가 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으, 저기 막 어, 그냥 어, 뭐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더라도 뭐 인간적으로 어 저기 뭐 그냥 옆에 두는 거 보험 차원에서 어, 두면서 살살살살 가르치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음. 뭐 딱히 연인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지 말고 어,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서 가능성을 갖다가 한번 타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저기 뭐 2번 카드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아 항상 2번 카드가 짧게 끊겨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2번은 항상 짧다고 근데 솔직히 1번에서요 어떤 할 말들을 많이 해놔가지고 2번에서는 그걸 어, 간주점포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2번 카드를 미워해서 짧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미 어, 좀 답이 좀 정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왜 애매하냐라고 한다면은요. 사람은 그래도 순수해. 어, 거짓말, 거짓말하고 뺀질뺀질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악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진짜 완전히 잘릴까봐 불안분할해 하는 마음도 있고, 어,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용돈을 줘가면서 사귄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이 사람이 벌이가 신통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이 사람도 돈이 생기면 여러분한테 계산하지 않고 쓰잖아. 어, 이 사람도 계산하지 않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걔도 애는 착한데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언제까지 어,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배했잖아 친구처럼 옆에 두고서 다른 사람도 한번 사귀어봐요. 어, 그, 저기, 만 사회적으로 좀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 사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비교를 해봐야지 알거 아니에요. 어, 좀 뭐, 여, 그, 뭐, 남자만 뭐,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란 법이 있어요. 사람을 사귀어봐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말뚝 박으면 안 되지?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조금 더 사람을 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사겨보자, 사아볼 수,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귀고서 얘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 그럴 수도 있을걸? 응. 음. 어떻게 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데? 여러분이 개껌 주면 된다니까? <웃음> 근데 조금 더그 친구로 그래서 친구로 두라라는 거야 친구로 두고 연인이었는데 친구가 가능한가요라고 본다면 여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음 친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고서 좀 사람을 갖다가 좀 사겨봐.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래야 여러분도 아직 연애를 갖다가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경험치를 조금 늘려 여러분도 경험치가 좀 줄지 않나 싶어. 그래서 진짜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사 보고 그래 봐야지 어 장단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분석하고서 여러분이 나중에 배우자를 고를 적에 아니면 그뭐 30, 40, 50 있다. 34 어, 35 40, 50에도 연애 경험 증인 사람 많아요? 음. 나이가 많다고 꼭 연애 경험이 많다라고, 저기 봐, 저기 단정 짓지는 맙시다. 이 카드는요, 연애 경험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조금 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해봐서, 어느 게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더 행복한 길로 가겠는지, 그거부터 비교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뭘 정하지 말아라. 아직까진 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음, 카드에선 그렇게 나와 정하지 말라고. 아직까지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떠나지 마.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사람이 마음이고 나발이고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힘들어 죽겠다라는 것. 힘들어 죽겠다. 너랑 어 얘기를 하는 것도 힘들고 왜 얘기를 하면 네가 또 너무 뭐 승질을 내 아우, 기집애 좀 승질 좀 죽이고 좀어 그러면 그런거죠 여러분 야 니가 말을 안 들어쳐먹고 뺀질거리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넌 이미 답 어, 답정너잖아, 답정너. 그러니까 답을 정 얘는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타협이 안 되는 가 그러면서 뭐라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너는 왜 이렇게 승질만 내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승질을 내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 무슨 대화가 되냐. 어, 답이 정해져 있는데 네가 나 네가 원하는 건그 답이잖아. 근데 나는 그 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그러니까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바랬다고? 어. 그냥 그 조금 네가 어, 수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 얘기를 못해. 어, 그리고 너는 왜 얘기만 하면 승질을 내니?라고 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요, 어, 어, 음,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없어 보여. 그렇다고 융통성 없는 것까지도 오케이예요. 어, 융통성 없는 것까지도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그... 오, 그 융통성이 어 이런 이거 이, 이, 이런 거지 어 정말 미치겠다 이런 거지 응.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똥꼬집을 부리는 거야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말이 안 통하니까 어 혈압이 오르는 거고 이 사람은 그런 거 너는 왜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뭘까 말 말하라고 마하면 이렇게 화만내고 승질내는 건데라고 그러는 거지 <웃음> 이것도 미치겠다. 응. 이게 쌍방이 돼야 되는데, 다원해야 어. 니 네, 네 길하고 내네 길이 다른 그런 거지. 응. 음. 이게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지. 아, 지치고 힘든다. 아, 이입 아파, 씨 아, 물, 물. 이러는 거예요. 어, 열, 열 받아, 진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응. 어.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 이 친구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서로의 쌍방에 이거 여기는 어, 고려가 안된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요, 어, 음, 어, 여러분 좀 진취적이고 남자라면 좀 이상을 가져봐. 너 꿈이 왜, 왜 이렇게 시시해? 어. 좀 멀리 보고 그 웅장한 꿈을 꿈꾸 네가 남자라면 나를 리드를 해야 되는데 이, 요만한 거 하나 갖다가 그 주고서 어 이게 보석인 거면 그거 보석 아니야 응 어, 그런 거지 어, 너무 뭐 별것도 아닌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서 있고 이걸 갖다가 알을 깨고 나갈 생각부터 더 넓은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여러분들은 답답했고 어이구 답답해 어이구 답답해 이러는 거고 이 사람은 너는 왜 내가 이런 거왜 너는 이해를 못해 꼭 이렇게 대단하고 웅장하고 그래야 꿈이야? 난 이게 꿈이라고! 어, 너는 왜 나를 이해를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이해를 못해 라고 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기는요. 어, 어. 어, 각자 바라보는 곳이 달랐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떠나갈 때그 마음이 어땠냐라고 보면은요. 그냥 그래, 너는. 왜내 맘을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건데, 응. 넌왜 내가 다 뭐라고 하면 싫다는 건데, 싫다는 건데, 응. 너는 왜 나를 갖다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나를 갖다가 왜 이해를 안 해줘? 라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그럼, 그럼 좋아, 오케이. 어. 저 높은 곳에장하서너 혼자 시컷가.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는 거지. 응.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음. 응. 그 모습 조차도 여러분은 그러는거지 역시 너는 신중하지 못한 놈이었어 응.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음 응.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했냐 안했냐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응. 그것만 놓고 본다면 어, 사랑했던 건 맞아요 어, 사랑했던 건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어, 처음에 너랑 나랑 그랬던 것처럼, 그, 이 사람은 정말, 어, 그 뭐지? 어 알콩달콩 하기를 바랬었던 거 맞아요. 응, 음 그런 거 맞아. 음 그런 것까지는, 어, 저기, 막, 부인하지는 맙시다. 어 왜냐면 여기는 컵이 참 많이 나왔어. 어 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마음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 <웃음> 응, <웃음> 음, 그런 그래,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이, 이 여러분을 떠나서 오기, 나오기는 왔는데 여러분을 떠나서 그냥 서운한 마음도 있고 뭐 이런 저런 마음들을 떠나서 오기는 왔지만 어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 내가 너무 너한테 상처를 주고 온 건가라는 생각도 있고 어, 그런 것도 있고 아, 내가 너무 경솔했었나라는 생각도 있고 어, 그 다시 한번 어 저기 막 그렇다고 내 마음이 너한테 완전히 다 사그라지고 네가 싫은 건 아닌데 막 그냥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살짝 훅 폭풍이 오는 것 같아 어, 살짝 훅 폭풍이 온다라고 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응, 음, 어디 봅시다, 응. 음. 아, 그치만, 여기, 저기, 만 뭐, 호폭, 여기서, 여기, 이, 지금 이 3번 카드는 이 사람하고 연락이 닿아요? 응? 아니면 그런 것일 수도 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가 오는 케이스도 있고, 어, 내가 좀더 대화로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갖다가 해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도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도 쌓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어. 근데 여러분도 처음부터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게 하나가 저기만 하나가 실로 지게 되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별 것도 아닌 것 같고서 어. 목숨 걸고 싸운다니 뭐 목에다 피 때 세우고 그냥 어, 나중에 한번 싸우고 나니까 목이 세워가지고 목캔디 먹어야 돼 하루 종일 목캔디 빨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음이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진이 빠지도록 싸운 게 아닌가 어, 싸웠다게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 그랬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음.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는요,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서로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거 아닌가? 음, 그런 거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하면은, 어, 어디 봅시다. 이 사람들 그런 마음은 있었네. 무슨 마음? 그러면. 서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응, 그래서 윈윈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는가. 응.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만의 어떠한 시간을 갖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마 마냥 대놓고 니 탓이야라고도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응. 그래도 음. 응. 뭐 그런 것은 있지 어, 꼭 네가 그랬어야 됐냐 뭐 어떤 저 어떤 것들 뭐그뭐 그, 뭐 그때 내가 뭐 이랬는데 네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크게 그런 그런 거지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잘 네가 잘못한 건 맞잖아 어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어, 그러면서도 뭐 마, 마음 한 쪽으로는 아,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거죠. 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봐요. 여기서는요, 혹시 이 사람하고 헤어져, 헤어진 게, 헤어진 게, 음, 여러분이에요?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했나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어쩌면 이 사람이요 여러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면 음, 만약에 여러분이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면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하고 썸을 탔나 아니면 연애를 했나 뭐,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음. 이게 이 사람이 그, 지금 후폭풍이 오는 것 같아. 후폭풍, 후폭풍이 오고, 왜 후폭풍이 왜 오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이럴 때마다, 뭐, 화도 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실망감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 어, 마음도 남아 여러 가지 그마음들 있잖아요. 어, 여러 가지 마음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것에뭐 어, 뭐 소식을 들,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봐. 어,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스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스탑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약간 곱씹는 그런 게 있나? 음, 이 컵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싶었어 이 사람이 곱씹는 게 있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자기가 상상한 거 그러니까 소설 쓰는 거지 혼자서 어, 혼자서 오늘은 이 소설 내일은 저 소설 쓰면서 자기 소설 안에서 자기는 어, 비, 비련의 어, 비련의 남주 여주가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어, 속도 상하고 오늘 하루는 욕을 했다 내일 하루는 또 그리워했다 막 이게 지금 후폭풍이 완전히 온 거지 이렇게 되면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소설 쓰고 있어요 음 뭐 비슷해 픽션이네 <웃음> 그러면서 고단한 나날들을 살고 있다라고 봐왜그 어. 소설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저기 뭐야,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혼자 울었다 웃었다 이불을 찾다 별지랄을 다 하고 앉아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음 이 사람 뭐 약간 뭐 의처증 같은 거뭐 의처증 뭐 의부증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앉아있지? 이 사람 저 뭐야 뭐 작가 지망생이야? 음, 왜냐면 이 사람이야 아까도 컵이 너무 많이 나온게 음 자기를 갖다가 이해를 못해준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할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거 같아 이해도 뭐 적당한 이해지 너는 너무 도가 지나쳐 라고 생각하는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 담백한 부분이 있어요. 어, 담백하고, 막, 사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런 걸 갖다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사물을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 확, 짱 해설을 갖다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요 확장 해설하는 그런 경계에 있어.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 어, 진짜인 것마냥 나중에 그거 갖다 믿어버리는 거지. 그런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봐요. 응.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러분들이 양다리 걸쳤냐 그런데 여러분 성격에 양다리를 걸칠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서 그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응. 맞아요. 이거 소설 쓰고. 앉아 있다 이 사람. 음. 날 떠나지만은 이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야, 진짜 보기 드문 캐릭터일세. 음, 보기 드문 캐릭터라라고 봐요. 흑폭풍이좀 음. 많이 왔어. 소설 좀 그만 써. 그러니까 흑폭풍이더 오지. 막 지진에 여진에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음. 막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끓이지가 않아 이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난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스탑이 안돼 이 생각이 한번 올라온 생각들은요 지쳐 떨어질 때까지 생각이 난다라고 봐아 이거 좀 병적이다 여러분 힘드셨겠는데 응 음, 여러분이 왜 뚜껑에 내가 여기서 악을 쓰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네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어. 왜 그러냐면 라이 사람을 한번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그 누구 말도 안 자기 소설을 어 거기에 막 심취해 돼가지고 그 팩트를 보고서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야 어, 그런게 있어요 어, 계속 그런다 여기는 컵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음. 선생님 컵이 뭔데요? 그럼 컵은 감정이다라는 거지. 응, 컵이 많으면요, 감정의 세계가 어 너무 너무 진짜 물과 같은 거야. 여러분 그 땅을 밟고 걷지 물을 밟고 걸 수, 걸을 수 있습니까? 물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뭐야 트릭이지 마술에서 트릭이잖아 물위를 막 걷잖아. 산 사람은 물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밑에 그 하얀 그 저기 막 클리어 플라스틱 깔아놓고 막 물위를 걷는 척 하잖아. 물론 잽싸게 하면은 몇 걸음은 걸을 수 있어. 뭐 보니까 몇 걸음 걷는 애들도 있대. 그렇지만 그 물위에서 자고 먹고 할수 있어요. 못하나 결국은 빠져요. 스탑을 하는 순간 빠져들어가 물은 거기서 서 있을 수 없어. 예수야, 거기서 서 있게. 암튼 그런 것처럼 이 물이 많다는 거는요. 그물 속에 자꾸 빠져든다라는 거야. 어, 물 속에 자꾸 자기 감정에 계속 빠져든다 컵이 너, 컵, 컵하고 소드만 드립도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좀빡 긍정적인 게안 나온다라는 거야 어, 긍정적인 게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다크해가지고 진짜 음그 저기 뭐 작가나 좀좀 해보라 그러지 이 정도 저이면은 사랑과 전쟁 작가를 해도 해도 잘 알겠는데 음 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싸운 것 같아 음, 그래서 싸우고 물론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을 할 때는 보들보들 야들야들 하지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풍부한데 여자의 마음을 하나 에 갖다가 음. 진짜 녹여줄 땐 야들야들하게 녹여주지 그 맛에 또 사귀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건 좋을 때 이야기고 어, 나쁠 때 이야기는 뭐야 나쁠 때는 진짜 미치는 거지 대, 예, 예, 대화가 안 통하지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거 갖다 얘기를 못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 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어, 주변 사람들 나만 빼놓고 되게 잘 노는 것 같고, 나는 너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에 부여잡고 내려놓지를 못한다. 어, 파랑새야, 라고 하는 것 같아. 결국 이 마음은 너에 대한 사랑이었던가, 라고 해서 다시 멜로로 돌아왔네? 음, 여러분 사랑해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요. 은 어, 지금 파도를 타고 있어요. 음, 여러분에 대해서 저,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을 갖다 마음에 품고 있고 이 마음에 품은 이 사랑을 여러분한테 표현하고도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요 음, 너무너무 이뻐 여기 봐 이쁘다라고 나오잖아 너무 예쁘잖아 응 음. 저게 <웃음> 안 이쁜데 여러분. 아, 이쁘다고 칩시다. 따지지 마. 그냥 이쁘다. 어, 아, 이쁘다. 이쁘다. 어, 그거 있잖아. 옛날에 그 썸앤쌈 개그 개콘에서 보면 이쁘다. 이거 그 음악 쫙 나오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눈에는 여러분 이쁘다. 이거지. 어, 그래 갖고 뭐야? 어, 저기막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그 이제 패배감을 느낀다. 나는 우리의 사랑에서 나는 어, 나는 루저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나는 루저야. 어, 나는 내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가 나를 갖다가 어, 어떻게 좀 안되겠냐. 어, 나좀 어떻게 좀 안되겠냐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결국은 이 사람이 후폭풍이 와가지고 요 나는 루저야. 나를 구원해줘. 어, 너는 나의 뭐야 응, 마일로드라는 거야 너는 나의 주님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겠다 나중에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지금 오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국은 이 사람이 다가오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응. 그런데 저는 조금 잘 보라라고 하고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이 사람은 그래요. 지금이 낮일까 밤일까라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도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는 길을 이 사람의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 사람을 원하면은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 얘기를 해봐서 그 얘기가 그 뭐지? 어잘 어. 배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어. 한 번. 한번은 좀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면 어뭐 여러분들이 굳이 연락해갖고 만나자라고 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뭐 운만 띄워주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얘기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게 아겠고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미궁 속으로 가다가 음소거가 되겠죠 어, 그렇다라고 봐, 나는.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끝내고 싶으면, 어, 이런, 이런 식으로 가다, 이, 얘는 혼자서 소설 쓰면서 가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인생 가는 거고, 어, 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라고 하면, 저는 순리에 맡기라 라고 하고 싶어요. 어, 여러분이 마음에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라면, 그냥 여러분이 정답을 잘 찾을 것 같아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순리대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뭐이 사람을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그 순리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설은 누가 써? 음, 이 친구가 쓰는 거죠 소설은. 음, 소설 속에서 어우 정말 음 아, 비 진짜 혼자서 술 딸고 있어 지금 마음속에 어, 마음속에 사에다 계속 술달고 마시고 있다라고 봐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 네.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떠나지 마!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안 떠날 것 같은디? <웃음> 아이고, 여긴 난리 났네, 난리 났네. 근데 왜 헤어졌어요? 이런데? 글쎄 말이야, 어? 이런데 왜 헤어졌어? 어, 갑자기 헤어진 거네? 그, 뭐 저, 저걸 극복하지 못했나? 음. 여기는요, 하. 깝까하다아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요. 음 여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기는 진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거는요.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은 모르지.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기 메인카드에서 첫 번째로 데빌이 떴잖아.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내려놓고 싶어도 쉽게는 못 내려놓지 싶다. 음. 왜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는 이게 어, 그렇게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이해를 하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고 어, 떨어지면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야. 어. 떨어지면 막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막. 갑자기 막 보고 싶고, 그 보고 싶으면 막 미치겠고. 근데 앞에 있으면, 아, 진짜 싸대기를, 아우, 진짜 뒤통수를, 어, 이러고 싶다라는 거야. 어. 그래, 그런, 그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 어. 떨어져 있으면 모든 날이 꿈 같고, 아, 어, 보랏빛이고, 붙어 있으면 뭐야? 어, 다 크지. 응. 아주 흑역사지, 흑역사 같이 있으면. 응. 그렇다라고 봐요. 어. 응. 왜, 그게 왜 그러냐? 라고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어, 내 안에 뭔가 어, 어쩌면 이 사람은 자라오면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컸거나, 어,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사랑을 갖다가 너무너무 너무, 어, 갈구했던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예를 들자면, 뭐 호러머니 가정, 호러보이 가정에서 컸다거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살짝 애정 결핍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예를 들자면은 그 부모가 다 있다 그래도 부모, 그 아빠나 엄마가 나가서 잘안 들어오는 거지. 응. 그런 경우들 많잖아. 뭐 아빠는 뭐 회사, 뭐 기숙사나 뭐 이런 데서 생활을 하거나 막 이런 것처럼 편중된 부모 가정에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자체가 어떠한 사랑이나 그 가족적인 애 이런 걸 갖다가 되게 갈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다. 습관되지 않았던 것 습관되지 않았던 것에는요 피, 어, 그... 한 것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골고루 준 사람은요 나이 먹어서도 골고루 먹어.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딱한 가지 반찬만 그냥 주, 주, 해준다라고 하면요 나이 먹어서도 그 반찬을 갖다가 반찬 투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습되지 않은 어떠한 사랑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것에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내가 봤을 적에 아 내가 봤을 때이 카드로 나온 것으로 봤을 적에는요. 왜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잊지 못하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그런 걸그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느꼈었던 게 아닌가?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놓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게 있어 여러분 나는 사랑이 뒷담만아 상대방은 사랑을 갈구해 그럼 뭐야 뭐긴 뭐야 둘중 하나 사랑이,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소진되는 거지 내 진을 갖다가 쫙쫙 빼간다 라는 거야 왜이 사람은 늘 사랑을 갈구하거든 갈구하니까 나는 뭐야 사랑을 계속 주거든 주다 보니까 나는 뭐야 그치 어우 힘들어 씨. 왜 너는 나한테 안 주는 건데 응. 그런 거예요. 어. 왜냐면 이게 사람도 균형이거든. 이 균형이 깨진다라고 봐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은 힘들어야 되고 한 사람은 죽, 죽, 계속 받고 있으면서 자기가 받는줄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언제 알아? 헤어지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면 아 제가 나한테 사랑을 줬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 왜더안 주는 건데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다라는 거야 이 카드는. 음. 이 카드는 그런 거예요. 주는데도 주는 줄 모르고 떨어지면은 그때가 그립고 그래도 네가 나한테 사랑을 많이 해줬는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러냐라고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받아보지 않은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컸는데 어,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의 이런 성향 때문에 어, 어떠한 그 그그 갈고 그걸 너무 갈고를 그런 게 있어. 사람이 뭘 하나를 갈고하잖아요. 그 연인끼리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거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그~ 그 균형이 맞아서 하나의 경관 완성체가 되려면요 모든 게 골고루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커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뭐야? 헤어지면 또, 어, 막, 그, 내 집중적으로 커졌던 것이 하나가 툭 나가니까 어떻게 돼? 가슴이 뻥 뚫려,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야. 하나가 나가버리면. 그게 다였으니까. 골고루, 골고루 했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한 군데다 몰아서 몰빵을 했으니까, 그게 뚝 나가봐. 여러분, 발에 티는 크게 베키면, 그 티는 빠지면 구멍 뻥 뚫리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 저기 엄 목춤추길게. 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고요? 힘들어, 힘들어. 어, 내가 전잖 하나가 그냥 뻥 뚫려져 나갔는데 힘들지. 음. 아, 근데 왜 떠났니? 어, 떠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뭔가 하나의 집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관계에 매달렸다거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 매달렸을 수 있어. 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지. 응, 사람이 사랑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뭘 어떻게 만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줘도 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줘, 더 줘. 뭐더 주기 얼마큼 더 줘야 되는데 너나 좀 줘, 너나 좀 줘. 달라그러지 말고. <웃음> 여러분이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요.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싶고 그 안정 안에서 진짜 오래오래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 음, 응.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안정이에요. 정신적인 어떠한 안정으로 원해. 음,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졌 헤어졌고 나서요, 이 사람이 한동안은 뭐. 어, 미친 듯 뭔가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뭐 일을 미친 듯 일을 했겠지. 어, 미친 듯 일을 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마음이요 너무 이래. 어, 마음이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다, 어, 히,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 마음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 저기 막 그런 것 같아. 얘가 내 마음을 몰라 주니까. 어, 얘가 내 마음을 몰라 주니까 나는 뭐야? 어더 이상 나도 너의 말은 음, 듣고 싶진 않다. 어 아니면은 뭐 그런 마음인 거지. 음. 네가 내 마음을 받아 주지 않으니까. 어 네가 내 나의 이러한 음이이이 이, 이 마음. 갈곳 없는 이 마음을 네가 받아 주지 않잖아. 응. 너는 내 마음을 갖다가 너무 공상적이고 몽상적이고 어, 비현실적인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마음 하나 달라는 건데. 응.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너하고 나 사이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이게 뭐냐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도요 어, 인정은 해 어, 무, 무엇을 인정을 하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래서 좀더 어른스럽게 어른답게 어른답게 뭔가 현실적인 어떠한 그 목표를 잡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 알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뜻대로 되지 않겠다. 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라고 한다면은요, 너는 너무 어, 나 어, 저기만 아름답고 어, 사랑스럽지만 어, 그래도 내가 어, 너한테서 내가 있을 곳을 갖다 찾지 못했다. 너 안에서 나는 어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왔다. 어, 내가 너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다라고 봐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손짓이나 몸짓이나 내 행동에 너무너무 서툴러서 어, 너한테 다가가기에는 투박한 면이 있고 그런 투박한 면에 너는 그치 너는 잘 응해주지 않잖아요 투박하니까 응. 그러나 나는 너하고 나의 관계를 갖다가 진짜 어. 저기 막 윈윈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서 윈윈하고 싶고 남보란 듯이 좋은 진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안정 그 삶을 갖다가 마음을 갖다가 안정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어 네가 나를 갖다가 제대로 돌아봐 주지 않는데 나 혼자 마음으로서 뭘 어떻게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그거다. 너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응. 그렇게 하고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너와 내가 가야, 그, 저기, 마, 진짜 그, 제대로 된 저걸 갖다가 보고서 목표를 잡고 가는 길이 순탄심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도 네가 나를 갖다가 용서를 해준다면, 네가 나한테 어떠한 기회를 갖다가 준다면, 응. 이 사람은 한 번은 가볼 의사는 있는 것 같아. 한번더 진짜 남자답게 어, 거, 그 그것만 바라보고 내가 가갈 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인제는 내가 그리,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어, 내가 어. 과거에는 내가 비관적이고 어떠고 저떠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바뀌고 싶다 라고 해요 나도 내가 바뀌고 싶고 그리고 좀더내 어 미래를 갖다가 경쾌하게 그려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갖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다 음. 음, 여러분도 이 사람 계속 좋아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음. 여러분도 이 사람이 마음에 있다라고 봐요. 여기는요, 재회의 어, 가능성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재회가 음, 좀 가능하겠다. 그럼 재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하면은요, 음. 제가 되더라도 이게 처음부터 이게 매끈하고 스무스하게 되지는 않아요. 어, 매끈하고 스무스하게 되지는 않고, 마찰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못 헤어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어, 어, 어, 이 사람의 그런 기질은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 근데 왜못 헤어져요? 라고 하면 아직 어, 헤어질 때는 아니지 않은가? 음, 인연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인연이 남아다 인연이 얼마나 남아있는데요? 라고 하면요. 은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쌍욕을 하면서도 살아요. 어, 옛날에는 그랬어. 어, 옛날에 여러분들 봐봐. 우리 어머, 엄마들 시대 보면은, 매맞고도 살고, 어, 쌍욕을 먹으면서도 살고 막 이랬잖아요. 어, 저런 왼수 어디 나가서 쪼, 쥐지지도 않아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옛날 같으면 그래. 이게 그런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떤 인연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그 내면 속에 이 사람은요. 어 항상 불안해. 뭐가 불안하냐라고 하면은요 뺏길까봐. 어. 뺏길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갖다 감추기 위해서 어, 더 말을 갖다가 못되게 하고 응, 더 뭐, 응, 저기 막 어,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제의 마음은 어떡하다? 이 사람은 요 속은 속요좀 여리여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짖어대는 거야. 왜냐면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다. 어, 이렇게 지지면서 남의말 같,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하는 거는요, 진짜 범법자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자기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를 갖다가 사랑하는 방법을 갖다가 몰라요. 어,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일깨워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어, 모성애로서 덮는 거는 참 한계가 있다라고 봐. 근데 여러분이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는요. 에휴. 같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사귀고 있고, 그거를 갖다 별개로 떠나서, 그걸 떠나서, 여기는 인연이 좀 남아있어요. 어. 같이 만나지 않더라도. 어. 이 인연은요, 어. 조금 질긴 인연이 아니겠는가. 왜요? 라고 한다면, 데빌이 떴잖아. 응. 데빌이 뜨고요. 옛날에요, 어, 저기, 만 매정 못든다고 하죠? 어. 정이 두 개가 있잖아. 어. 이게 지금 방송이어서 내가 영어로 할게. 어 10. 어 10이 뭐야? 영어로 10이지. 십자수. 10. 어 정하고 어 저기 매정은 띄지 못한다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정이 있어. 좀 가학적인 거, 어,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막, 대단, 뭐, 진짜, 뭐, 채찍,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도, 야, 여긴 조금 캐릭터가 세지 않은가. 어,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더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좀 깊숙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보고도 눈빛으로. 이 눈빛 눈빛이 흔들리고 있고, 눈빛이 울고 있다는 걸 보이거든. 분노하고, 뭐, 소, 뭐, 말로는 막 소리 지르고 욕할지 모르지만, 눈이 안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야. 왜? 여자의 그 특유의 모성애라는 거야. 그게 오지랖이다라는 거지. 음. 이 모성애는 뭐다? 어, 세 글자로 오지랖이에요. 쓸데없는 오지랖. 내 인생 내가 꼬는 거야. 암튼 여기는요 그래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지. 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조금 더이 사람을 갖다가 치근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어. 마음 같아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 이 사람은 같이 가고 뭐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정이 남아 있겠다 어, 여기는 같이 뭐 다시 만나서 만나는 커플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 여긴 재해가 가능하겠다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만약에 재해를 하지 않고 따로 산다 하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어 저기 뭐야 어떠한 그접 어, 접촉은 가능한 게 아닌가? 여기서 말한다면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화를 낸다,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화를 내는 거는 왜 화를 내요? 그냥 나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음, 아니면은 뭐 화소연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갖다 다 화를 낼수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그게 이 사람의 표현 방법인 것 같아. 어,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만약에 재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겠지만, 음, 그래도 재해는 가능하겠다. 어, 음, 그런 거예요. 재해가 안 되더라도 연락은 되고, 연락돼서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재해가 안 돼,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면 음, 여러분 아니면 마음 기댈 곳 없어요 음, 누가 이 성격을 받아주겠냐라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이 사람이 놓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그, 여러분한테 의그여러분 소리 지르고 뭐막막 어, 못되게 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이 사람의 애정 표현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이, <웃음> 뭐, 이런, 거지 같은 애정표현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러네. 음. 아무튼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요, 어, 저기, 막, 마음이 갈 곳이 없어. 어,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걸 갖다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암튼, 4번 카드. 아, 저기, 막, 뭐, 저기 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